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사 롱백호입니다 우리는 고음에서도 두껍고 힘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 즉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두꺼운 성대 접촉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는 단지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얇은 성대 접촉으로도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낼수 있는 벨팅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마치 말하는 것처럼 흉성의 비율이 높은 힘있는 고음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흉성은 두꺼운 성대 접촉 두성은 얇은 성대 접촉 그리고 믹스 보이스는 두껍게도 얇게도 아닌 중간 어디에서부터인가 부딪히는 접촉 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흉성부터 믹스를 지나 두성까지 여러 비율의 음색들은 단지 성대 접촉 면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음이 많은 소리를 흉성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반대로 배음이 적어질수록 두성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꺼운 성대접촉으로 갈수록 배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대접촉 면적은 이퀄 흉성과 두성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죠. 벨팅이라는 테크닉은 높은 후두를 가져감으로써 상후두관을 좁혀주어 배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얇은 성대접촉에서도 벨팅을 사용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소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쓸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얇은 성대 접촉으로 성구를 전환하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아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나 고음에서나 동일하게 흉성으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두 소리 모두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얇은 성대 접촉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후두로 상후두관을 좁혀주는 벨팅이라는 테크닉으로 하하아아 아아아 이렇게 얇은 성대 접촉으로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낼수 있게 된 다음 점점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이 벨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고음에서도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벨팅을 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에 들리기에는 두꺼운 성대 접촉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얇은 성대 접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말할 때 사용하는 낮은 피치가 아닌 이렇게 두성을 낼 때처럼 높은 피치를 가져가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후두로 상후두관을 좁혀 주기 위해 입을 위아래로 최대한 벌린 아 라는 모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1번과 2번의 조합인데요. 높은 피치로 얇은 성대 접촉을 만들었지만 입을 위아래로 최대한 크게 벌려주는 아 라는 모음을 통해 후두를 높여주어 배음이 많아짐에 따라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할 때와 똑같이 느껴지는 음색을 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노래할 때처럼 감정이 풍성하게 섞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변성기가 오기 전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아주 밝고 귀여운 소리로 내주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놀이터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얇은 성대 접촉이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벨팅을 만드는 것까지만 연습해보도록 하고 조금 더 두꺼운 성대 접촉에서 벨팅을 가져가는 연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처음으로 해볼 연습은 입을 위아래로 최대한 벌린 아라는 모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높은 피치를 가져가주어 최대한 밝은 소리로 얇은 성대 접촉을 가져가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 소리가 아니라 아이 아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요. 누군가는 성대 뒤가 잘 닫힌 아 이런 두 성의 형태로 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성대 뒤가 벌어진 아 이렇게 가성의 형태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늘어난 성대에서 얇은 성대 접촉을 가져갔다는 거죠. 뒤가 벌어져서 가성의 형태로 나오던, 뒤가 닫혀서 두성의 형태로 나오던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 이렇게 입을 위아래로 최대한 벌린 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치 변성기 이전의 아이들처럼 최대한 밝고 귀엽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명 픽살이라고 부르는 플립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플립을 일으켜 주어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로 만들어준 다음 이런 식으로 고음까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어떤 습관을 가진 채 계속 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걸 흔히 감정이라고 부르죠 이 연습을 할때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하하, 하하. 이런 식으로 후두 위치를 자신이 익숙한 위치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하. 이렇게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하는 음색이 아니라 감정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소리로 변성기 이전에 꾸밈없이 맑게 소리를 내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아주 청량하고 맑고 귀엽게 하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입 위아래로 크게 벌려서 얼굴 망가지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 주시고요. 어떠세요?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굉장히 힘들게 소리를 내곤 했었는데 음, 확실히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고음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랬을때 너무 힘들었었어 이 연습을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흉성의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어서 연습해야지 하, 연습 방법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음부터 어느 음까지 어떤 스케일로 어떤 속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보컬 살롱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연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도레미파솔파미래도 도레미파솔팜이래도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 남자, 여자 별로 성구를 계산해서 차근차근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마치 1대1로 마주앉아 레슨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품질이 높은 멤버십 전용 연습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멤버십 전용 연습용 동영상에서 이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 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